안녕하세요, 덕후스김영권입니다 오늘 저희 팬카페 운영자 재훈이랑 알란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소님이 왔어요. 짜잔. 안녕하세요.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지수라고 합니다. <웃음> 자기소개. 아, 저는 26살, 26살 박지수이고요. 지금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덕후스김영권 있었다고 흥미가 지만 저희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한 번씩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해서 이렇또 기회가 되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운영자 제훈님이맞습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더크로스 팬카페 운영자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네, 오늘 이렇게 식사하러 왔는데 이렇게 또 팬카페 회원분하고 이렇게 모일 자리가 있게 돼서 이렇게 뭐 인사되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 습니다